몰러요,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 공수렁 시부렁 몰라요 야마로 한 판을 붙어요 렛츠기릿 난 몰라요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 먹무원 언제쯤 붙어요 듣기가 싫음 좀 붙든가 몰라 몰러 여백괴미할 말없다 거기 상한두천 돌려주마 머리 하나당 두천 으 올라여 날골려먹전 좋은 날 타갖고 굴려 널 가문의 역적에서 한방에 역전 호나 너의 잠자리 여전히 역전 오케이 오케이 머시 배넘 심리도 못 가긴 가오 격리 동네 문시돼지가오 격리 이사장 러브콜 너는견 그래 돈돈돈돈 돈돈돈 가지고 동네로 엄마 돈매로 돈돈매로 짠돌이 내 친구 월급쟁이 무릎 연골이 탈을 준비 레츠고 난 몰라요 끝딴거 나는 잘 몰라요 야마로 한판을 붙어요. 레스큐를. 난 몰라요.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. 공무원 언제쯤 붙어요? 듣기가 싫음좀 붙든가. 물러 물러 물러 물러 있게. 시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